저기 있어! 자, 잘 들어. 네가 저 전설의 SCP를 잡으면 네가 바로 전설의 SCP몬이 되는 거다. 아, 저저 저. 제가 잡아볼게요. 야, 저 저리가! 아, 제가 잡아볼게요. 안 돼! 네 능력은 지금 당장 잡아야지. 네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. 아, 저 잡을 거란 말이에요. 야, 야, 야! 야. 오오 움직일 수가 없어 오, 몸이 굳어서 또일어네 간다 야! 어 데미지가 있고 있어 데미지가 <웃음> 그 정도 데미지로 날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으냐 <웃음> 에이 불하다 아이 형 아, 어떻게 좀 해봐요 알았어 그렇다면 내게 스킬 증폭 능력을 주마 편도. 치유 어어어 어, 어, 어! 야! 아 형, 무시했어요저 건그릇 깼다고요. 너한테도 이런 능력 이 있었구나. <웃음> 우리 엄격 사랑해, 뽀뽀 한번잠 그만 아, <웃음> 형, 너잘 들어. 지금 네 레벨 가지고 이 포켓몬에서 최고 될수 없어. 아? 어?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? 예? 어떻게 하는 건데요? 잘 들어. 이 포켓몬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또 존재. 그 공간으로 가 레벨을 업 시켜야지만 나처럼 전설의 SCP몰이 될수 있다 진짜?! 어디..어..어떻게 어디 가야 되는데 요 어, 어디로 가야 돼요? 아! 따라와! 아! 알았어! 아 같이 가야 돼! 형님이라고 하지 마아형 좋아서 그래 하아야 어디로 가대요자 따라와! 아우! 오! 와! 여기 바로 전설의 SCP몰에 있는 세계야! 자, 나와봐 아! 아 여기가! 여기가 바로! 아, 전설의 SCP몰이 있는 곳이구나 와, 진짜 특이하긴 하다 잘 들어 여기 어딘가에 네가 원하는 너와 똑같이 생긴 전설의 SCP몰이 있다 그 SCP를 잡아야 네가 전설의 SCP가 될수있어 아, 아! 알았어 알았어 아, 어디있는 거야? 어있니 어딘데 야 그런다고 나오니? <목소리> 자 따라와봐 아예 하하하 예. <웃음> 나도 천천히 s c p 모니터 하는건가? <웃음> 잠깐만요! 잠깐만요! 왜그래 왜? 그래, 왜? 아이 금강상도 식구인데 레벨업 좀 시키고 와야죠 야야 야! 으아 냥 하하하 아유 나 진짜 짜증나 빨리 와! 아예 알았어 하하하하 <웃음> 야 이 세계도 있다리정정신신한한세인걸 u 아짜, 아짜, 아짜, 아짜. 아 a a c h 야. Acha, Acha, Acha, Acha, Acha, Acha, 이 c h a a c h 아짜. c h a Acha, Acha, 때론 거같아내가지 어? 으악! 너 잘못 대른 거 같아. 아이 뭐라고요? <웃음> 야, 완전 <도망치고> 실 지금! 하하! <웃음> 아, 장난 좀 쳤었어요. 아, 진짜 죄송해요. 자, 이쪽이야. 헤쳐. 헤야. 아! 아! 아이 저 어디 있는 거예요? 좀 빨리 좀 만났으면 좋겠구만. 자, 이쪽이야. 으짜. 헤야. 아! 나도 천선에 <웃음> SCP 보니 <머리> 때린 <떼린> 건가? <웃음> 아! 저기다. 저기 있어. 자, 잘 들어. 네가 저 전설의 SCP를 잡으면 네가 바로 전설의 SCP몬이 되는다. 아, 저저 저. 제가 잡아 볼게요. 야, 저 처리가. 아, 제가 잡아 볼게요. 안 돼. 네 능력은 지금 당장 잡아야지. 네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. 아, 저 잡을 거란 말이에요. 야, 아, 야, 야! 야, 진짜, 야, 진짜 야, 진짜. 야 겁도 없이 전설의 SCP몬에게 야라고 하든. 죽시퍼! 아, 그게 기분 나빴어 아, 그러면 야님 뭐야 그게? 야형 장난해 지금? 아이 미안한데 어쨌든 전설의 SCP 머리 될까가든 그럼 내가 널 죽이게 되잖아. <웃음> 그래서 결투다 간다 시야 시야 내 공격을 저 불의 방어막으로 다 막고 있어 불로 실드를 치다리 대단한데? 야야야 야, 야. 아 왜요? 네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. 아이고 뭐 어떻게 해? 제일 빨리 잡고 싶은데. <웃음> 형님 도와주세요. 해봐. 아나 진짜 자존심이. 아, 무슨 형님을 도와달래? <웃음> 형님 도와주세요. 자, 그럼 같이 한번 공격해 볼까? 예, yeah, 갈자. 자, 크다. 추워! <웃음> 야! 어 어떻게, 어떻게 된 거지 이게? 어떻게 된 거지?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? 뭐야! 너더 터스레시 풍브리잖아! 제가 더 시세잖아! 야 나도 나도 지금 당황스럽다. 아나 진짜 아나 진짜 미쳐버리겠는데! 아 이런 수가 왜또 똥이 마려운 거야 또? 어? 똥? 똥? 이제부터 내가 공격할 차례인가?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남자답게 일대일로 싸우자 얼굴에 케첩 바른 노아 뭐? d 미 n 얼굴을 농락 e b 왜 t 받아? 따라와! 따라와! 따라와! 따라와. 거기 w 서! 거기 r 아 아... 아, 아, o 아. a 여기 Pogasa. y o 아 n 음. 음. 아우, o u n 아우 아우, 원해아 o u n 아우 냄새 아우 이만석지않 음, 두지 야! 겠다야 어? 아! 다 드디어 내가 SCP! 전세의 SCP번을 잡았다! 하이 강력한 힘! <high -gil> 도착했구나 <웃음> 자네가 원하는 대로 너 전설의 SCP는 만들어줬어 자 어때? 수고했수다 뭐야너 뭐, 뭐? 너무 달라지는 거 아니야? 어? 너이날에나 팬이라며 너 완전 극팬이라며 나 완전히 멋있다고 했잖아 <웃음> 지금은 내가 SCP 몬이 된 이상 우리 앞으로 다신 보지 맙시다 야.. 너 진짜 인성쓰레기구나 하하하하하 <웃음> 아유 갈게! <할게>. 아유.. <웃음> 다시보지마비시다 죽게. <웃음> 들어가! 자아.. 아이고.. 연근을 해소해볼게.. 나박살댕! 나박살댕! 어? 아이.. 이 목소리를.. 아유.. 왔냐? 왔어! 야.. 뭐야 이거.. 이거 왠 시빨간 둥이야아아 뭐야! 아.. 너 뭐야! 어.. 아, 어.. 아, 무서워.. 아.. 저예요! 하육발이라고야 <웃음> 너 어떻게 된 거니 이거 어떻게 된 거니 드디어 제가 전설의 scp 머리 됐어요 박사님 와! 야야야야야아구가아구가야누구오버구야 누구야 아구가아구야아구아누구아그구야누야야야야야야야 누구야 누구야 야 누구야 누구야 누야 누구야 누구야 아그야 누구야 내구야누그야그그야 누구야 누구야 1등 먹어구야 누구야 아구야누구 야차! 하하하하! 애저 뒤로 가세요. 어. 아 그래 그래. 야 쏴야 되는데! 이야! 샤샤샤샤! 아아아아! 이들 잘 들어.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내가 니들 꿈 속으로 찾아간다. o o o o o o h